모노가 조금 놀랬을 것 같은데? 이 도장은 확실히 다르구만. 이렇게...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Yeah. 하이쿠! 반갑습니다. 지난 7세제 도장 깨기에서 상당한 모습을 보여준 깨지는 뭐 no.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모습을 보여준 각성모노가 페스티벌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페스티벌 도장 A 가볼텐데요. 페스티벌 도장 A의 라인업은 페스티벌 고수, 마가를드, 선멜, 워멀, 각킹, 페이엔, 암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장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는 암멜과의 결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 이길 수 있겠어? 멈춰! 자 오늘 게정도해우랑 보미가 출연해줬는데요 이런 도장은 충분히 모든 조건이 풀업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완전히 꼭대기로 맞춰진 급에서 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번째 매치 페스티벌 고서 패서가 나와 있습니다 투급이 패서가 높아요 오, 상당합니다 역시 페스티벌 도장은 페스티벌 도장이라는 거지 툭툭. 쭉쑥. 내가 코서일 때네가 그렇게 심하게 팼는데 어, 한번 다시 붙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자, 모노가 코서든 패서든 짜서가 패서 뿐다. 패 뿐다. 멈춰! 이렇게 하면서, 와, 진짜 패겠는데요? 그러나, 패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번에는 즉각 필각이 있다. 들어가도록 하지요. 이러면서, 쑥, 자우, 쑥, 쑥, 우 뿅뿅뿅. 자, 33,000. 오, 꽤, 야, 이제 쎄다, 쎄단 말이야. 어, 꽤 세게 때리면서 필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 모노가 페를 사기를 치고 있는 자식. 저 승기! 빡샥, 빡샥, 수 빡샥! 끝납니다. 와, 9 3 0 0 진짜 딜뽕 도장 깨기입니다. 모노가 미쳤어요. 자, 페스티벌 도장 깨기. 두 번째로 마가리우드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리우드도 상당하죠. 또 마가리우드는또 선물도 있는 친구라서 투급이 좀 압도적이고요. 자, 툭툭툭, 쭉숭. 다만, 마가우드 예, 지금 열쇠 속입니다. 그럼 모노 입장에서는 우세 속으로 시원하게 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보자. 자, 약연 피해 터집니다. 팍팍! 빡! 우세 속까지 터져서, 3, 아, 38,000? 3 8 0 0 정도. 그 정도 터졌고요 자, 마가우드 삼성이 떴기 때문에, 뭐 삼성 아니라도 공격기가 우선시대지만, 삼성 갑니다. 쑥! 빠바바박! 쭉숭! 2만8진밖에안 나옵니다. 예, 역속인데다가 전체이라 가지고 그리고 뭐 개성이 발동된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지금 어, 잠모르겠다 팍팍 차 그닥 2만8진 나오고 있고요 마가루드 필살이 준비가 돼 가지고 마가루드가 필살이 절단이었지 그래? 절단 치확 3배여 이거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역속이긴 한데 한, 가봐봐 이만 펄사기 상당히 센거든쏙 일인기인데다가 빡카오 팔마 팔마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게 차단이 들어가거든. 어, 차단. 차단 박히면서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비기 안 터져요. 이러면 비기. 비기 효과가 안 터지기 때문에 아마 똥딜 나올 거 이거? 자, 슝, 헐, 카운터는 아니지만, 이게 짝그닥한데, 4만, 4만, 4만 밖에 안 터지고 있습니다. 비기 효과가 안 터져서. 그래서 이제 마가리우드는 여기 나가게 되겠고요. 스티그마를 승리로 이끌지 부터 두드싹, 빠바박 하는데, 요 정도만 발전 수준이고요. 모노, 요원 판은 패가좀잘안 좀 풀리네. 아까 막폐 사기치고 하더만, 적당하게 팍팍! 차크닥, 자 만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차단이 당해있어서 방금 약점이 안 터졌어요. 약점 안 터지니까 만 정도밖에 안 나오는 초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루드가 삼성기가 떴기 때문에 디버프 해제가 있겠고 주피증, 바피감까지 쓰는 엄청난 버프죠. 버프 중에 아마 제일 좋은 버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최강의 버프를 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버프는, 아, 디버프는 없어졌지만, 다시 턴이 넘어가면서, 디버프는 바로 붙었고요 디버프 붙었고, 차단 풀렸고, 그래서 삼성 딜이 이제, 아, 이 쇠기구나. 어, 1인기가 아니고, 자, 전체기, 전체기 삼성이 떴습니다. 그래서 쇠기 두배 피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르겠네, 요 진짜 2대. 결과를. 촥! 빠크닥 24,00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바피감도 40%라는 엄청난 바피감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마가리드가 막아내네요. 요거 지금, 지금 자기한테 버프가 엄청 붙어있거든? 이거는 못 막는다. 이거는 못 견딘다. 자, 몸 트집니다, 모노. 와, 이게 바로 페스티벌 도장의 높은 벽이다. 이러면서 1 6만8천이마가리치 역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급 딜러라고 하는 모노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 놀라운데? 음?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페스티벌 조장 A 다음 나와있는 선수는 선멸 멜리입니다 자 선멸 서로 동속겠고요 선멸이 선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1인기가 우선시대에서 다크소드 들어가게 되겠고요 얍 토크 아직까지는 뭐 증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딜은 똥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노 자기가 좋아하는 1인기 어세신 스트라이크 촥촥 42,000. 자, 이번에는 선멸도 내가도 나도, 나도 딜좀 하거든, 사실. 할줄 알거든. 증폭 하나 있다. 빡! 하면서 34,000, 3 4 0 0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모노는 1인기 우선으로 여전히 어세신 스트라이크가 나가겠습니다. 팍팍! 촥! 크닥! 27,000. 둘이 뭐, 멍구만하게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메이트가 딱 들어와 붙고, 모노 쪽에서 체크메이트 딱 걸어 붙고, 이게 삼성기가 우선 시대에서 나가긴 합니다만, 파열이 안 터져요. 버프가 없어서 파열 안 터집니다. 자, 신! 베어내기 두두둑 하는데, 29,000 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아마 핵폭탄이 좀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필살기가 나갑니다. 비기 피에 팡! 쭉! 슬쩍, 슬쩍, 슬쩍, 빡! 끝납니다. 선메리 그 옛날 선메리지 참 선메리 여기저기 서좀 처맞고 있어요 요즘 자 계속되는 페스트벌 주장 A 꼬멀이 나와 있습니다 꼬멀도또 이제 나도 한때 딜이라면 내가 어디가서 하여튼 꿀리지는 않았는데 이러면서 빡 때리고 있고요 3만 0천 거의 한 4만 나왔어요 거의 한 4만 자 모노 딜갑니다 빡자 38,000. 요 꼬물의 의문의 1승인데1승으로 때리는데 꼬물이 더셌어요 꼬물 브레이크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방금. 자, 어쨌든 자, 꼬물 갑니다. 두려워! 빡 33,000. 꼬물 필살기 만들어졌고요. 자 모노 계속해서 어세싱 스트라이크. 자, 세게 때려봤자 개성에 또 걸리니까 브레이크가 뜨기 때문에 브레이크 막히는 것 같고요. 지금 49,000 브레이크 뜬것 같습니다. 자 꼬물 원린 필살기 가게 됩니다. 팡. 슈퍼스코 6막만 엄스 보막, 단단한 보막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풀 이젝션 필살기 가게 됩니다. 풀 이젝션, 짜크닥사골 사만 이천. 예, 역시 보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박히지가 않았어요. 정말 삼성기, 삼성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기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자, 감염기 슈고 빵빵빵빵빵. 자, 8 0 0점 회복 불가 들어갔고요. 회복 불가 들어간 것도 상당하긴 합니다. 네. 이것도 삼성이 떴기 때문에 전체기가 나가게 됩니다. 돌려주지. 저기 피해. 축 차끄락 사반 있죠. 자, 자 어, 이것도 개성에 막힌 것 같아요. 개성 아니었으면 갈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믹서기로. 꼬머리 이제 마무리하네요. 저기 아까 회복만 됐어도 마무리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텐데 회불이 걸려가지고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두려워. 와 두렵다 진짜 페스티벌 도장은 두렵다. 지금 역대급 딜인것 같은데 모노가 벌써 두 명한테 가로막혔어요. 으흠. 자 계속되는 도장 퀵에 깍킹이 나와 있습니다. 깍킹이 지금 좀 역속이고 해가지고 조금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야 마가르드도 역속으로 이겨냈다. 깍킹 아니 한번 해봐. 와둘다 패를 사기쳤어요. 칠검 그래 둘다 쳐라. 아, 보기 좋은 모습 아주 우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자그닥니다 삼성으로 자 셔스티벌 축축축축. 39,000원 3 9 0 0 0 상태의 보호막을 쳤습니다 꽤 탄탄한 걸로 보이고 바로 필살기를 만든 완전 개사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킹이. 오, 요거 모노가 쉽게 저 보호막을 너머로 딜을 10, 넣을 수 있을까요? 박스 박스 박스 와, 8만 6여 8만 6제 터졌네 보호막 없었으면 10만 이상 터졌을 수도 있겠다 각킹 원래 맷집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코인다이엔 때렸을 때 같은 그런 느낌날 뻔했어요 자 어쨌든 각킹이 필살기가 가게 됩니다 핵폭탄 뻥하면서 5 7 0 0 터지면서 또 그만큼 강한 강한 보막을 치고 있겠고요. 자, 풀 이젝션 필살기 나가게 되는데 여기 딜이 크게 어, 어떻게 제대로 바뀔까요 빡! 와! 12만 터지면서 보막이랑 몸이랑 같이 터뜨리고 맙니다. 모노가 오늘 약간 주춤한가? 좀 실망인가? 했다가 또 한번 멋진 모습 보여주고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웃음> 자, 남자친구가 두대리 맞은 소식을 듣고 개빡쳐서 달려온 페이엔입니다. 네가 자꾸 우리 킹을 자꾸 패든데나 만만한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강하죠? 페스티벌 <웃음> 두 장에서 되게 기대되는 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스 속이에요 심지어 지금 자 모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착 빡 2만천 나오고 있고요다이앤는좀 맞으면서 돌덩이들이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이앤 무성운또 뭡니까? 여기에 필각 들어있는데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세져가지고 뻑 치는데 3 9 0 0 0 필각 하다가 애를 때리지기 뿐이죠. 근데 모노는, 야, 역시 이건 모노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네 전우나 필살기도 못 맞고 너는 이거 못 이겨 이이이 언니 못 이겨 이 언니 이 언니 진짜 장난 아니야 이 언니 도장깨기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셔어 진짜 잘해요 도장깨기를 자 만약 에 여기서 상대가 필살기 대치 상황이면 필각을 쓰고요 대치 상황이 아닌 필살기 나가겠죠 나갑니다 견딜 수 있겠냐 땅에 쓰나미 슉뻥 견뎠네 칠만 사텐 잠깐만 견뎠다 자 견뎠습니다 자, 이 언니 입장에서는 지금 필각 게이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빠른 승부를 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다는 거지. 다이앤이 아마 압승하지 않을까. 예, 다이앤이 구스 오빠, 필각 그따위 그좀 못하면 어때? 내가 딜한번 보여줘! 크레이지 이런 셰비시어 그, 근데 9만 1야 탱커인데. 정말 질탱이다, 그죠? 아까 저 최고의 딜러인 모노가 삼성 떴을 때막 9만, 막, 막 10만 이렇게 터뜨리는데, 탱커가 그것도 필깍기로 9만을 터뜨린다. 미친 거지. 스택 더 쌓이면 더 세지고. 우스. 마지막 최고의 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암멜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암멜보다 페이엔이 난 맞짱에서는 페이엔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대1 상황에서 페이엔은 진짜 실전에서도 우리 시청자 대전도 해봤잖아. 페이엔 마지막 남아가지고 돌덩이 이만큼 떠있을 때그 페이엔은 진짜 정말 무서워요. 그러나 암멜은 어떻게 또 무서워집니까? 이, 이 버프가 이제 한, 3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또 안멜이 미친 살상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됐지 가보도록 하죠 자, 서로 패가 잘안떴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일선기를 질질거리면서 던지고 있다 출발 좋아요 어, 그런 식으로도 해봐봐 그 다음에 안멜이 또 가는데 안멜이 필살기 먼저 만들었네요 선턴인데다가 필살기 먼저 만들었다 이 끝이죠 안멜 필살기를 또 받아낼 수 있는 애가 또잘 있는가 한발이 늦어요 모노가 모노도 똑같은 수순으로 지금 갔거든요 근데 한발이 늦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안멜이 필살기를 내리고 잡는다 버프 두개 상태에서 필살기 갑니다 슝! 에꾹시작와잘 봤습니다 야, 모노가 조금 놀랐을 것 같은데 이 도장은 확실히 다르구만 이렇게 좀느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노가 사실 이제 성물이 또 추가되고 이러면 조금 더 강하게 들이박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암멜도 어차피 성물 없잖아 와 진짜 페스티벌 도장 강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페스티벌 도장 B 더원 형님 있는 그 도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l e t e